미스터트롯2 지난 9일 방송된 중결승전에서 탑세븐으로 결정된 안성훈, 박지현, 나상도, 진해성, 최수호, 박성훈, 진욱은 팬들을 향한 친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만큼 탑세븐에게 답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답장은 인스타그램 댓글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탑세븐의 다음 결승전은 3월 16일 밤 9시 30분으로 30분 당겨진 시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